이거 대박인데? 되게 비타하틀 <웃음>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? <웃음> 군대에서 한번 마셔봤어요 살면서 딱한 번밖에 안 마셨어요 예전에 촬영할 때마시지 않았나? 그게 3년 전이에요 맛없었던 기억은 나 나는 되게 그 고구마 줄기? 약간 고구마 맛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이트 <웃음> 제로에서 저희 월세를 책임져주셨어요 와 네, 옛날 그대로 네요 하이트 제로 네. 0 0알콜 무알콜 맥주 중에서도 비알콜 맥주가 또 있어요 무알콜은 0.00 아예 없는 거비알콜은 0.0000 이들 수 있는 거 조금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뉘어요 얘는 무알콜 맥주예요 한번 먹어볼까요? 이야 진짜 맥주 같다 생긴 거 어, 광고자네음 맛있다 아. <웃음> 맛있잖아요 네 일단 맛있어요 네, 맛있는데 군대에서 먹어본 그 맛이에요 고구마 맛나어 그치? 그쵸? 음. 지금 먹어보니까 쓴맛이 거의 없어요. 다행히도 하이트 담당자분들도 <웃음> 여러분의 의견이랑 똑같았나 봐요. 어? 이번에 리뉴얼된 <웃음> 하이트 제로예요. 아 뭐야? 바뀌었어? 디자인이 좀더 시원한 걸로 바뀌었네? 얘도 성인용이에요. 다 성인만 살수 있는 거예요, 일단? 이거에서 개선을 했다. 그거 훨씬 맛있을 거 아니야. 나 소리도 중요하거든. <웃음> 소리는 좋아. 맞어도 돼요? 아, 하이트 제로 염겹 영역이 그래도 광고인데 안주 정도는 <웃음> 어달라인데? <있네>. 와! <웃음> 씨. 황구정님 충성! 어, 충성! 충성! 충...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? 칼로리는 뭐다 음... 음. 맛은 지표다. <웃음> 근데 칼로리는 없어졌어요. 얘는 당도 없어요. 아, 올프리! 어 아까 거는 6 0칼로리였는데 지금 13.8칼로리. 과연 무슨 맛으로 승부를 본지 기대가됩니다 음. 이전보다 맛있었으면 좋겠다. 확실히 탄산이 많이 느껴지는데? 앞에 거보다? 어, 한번 마셔봐야 알것 같아. 요 사실 맛이 좀 중요하잖아요. 먹어볼게요. 와 이것이 이 따끔거림 확실히 탄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얘가 우선 고구마 맛은 안 나요 맛이 완전 바뀌었다 맛이 A부터 Z까지 있다면 A부터 Y까지 바뀌었어요 <웃음> 딱 하이트라는 거 하나 말고 다 바뀌었어요 음, 변형이 됐다 추가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맛이에요 장르가 달라요 이번엔저 음료수예요 싫어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요 선 맛은 훨씬 맥주, 또끝 맛은 깔끔하게 사라지는 아니 광고진님들이 칼을 갈았네. 어난 이거 진짜 무알콜인지 모르겠어. 내가 지금 맥주 를 마셔서 분위기에 취할 수 있을 것 같아. 응, 음, 그죠, 그죠, 그죠. 아니 진짜,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? 근데 난 진짜 진심은 괜찮아요. 죄송해요, 저 맥주 못 마셔서 그냥 맥주예요, 저한테. 아 진짜? 그냥 진짜 맥주예요. 그럼 고구마 만 맥주, 그냥, 그냥 맥주. <웃음> 진짜 맥주랑도 비교해 보면 좋겠죠? 이게 진짜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고 이게 제로예요. 디자인 맞췄네 지금 보니까. 어제 너 되게 잘 따른다 원래 꺼! 오! 잠깐만! 오! 이거 대박인데? 되게 재이어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? <웃음> 오 진짜 뭐지? 무슨 짓을 한 거지? 맥주에? 내 젠지 아카데미 코치 자리를 걸고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거 걸면 안 돼! 아 잠깐만 죄송해요! 그거 걸면 안될것 같아요! 너무 위험해! 계 개정 걸게요! 비슷해요 좋아요 다르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? 아니 어, 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라서 <웃음> 다를수록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90%? 80%? 이 정도면 만족하죠! <웃음> 제로가 이 하이트를 따라 하려고 생각을 했다 그 취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으신 분들은 근데 맥주 만 내고 싶으면 바로 이거예요! 바로! 너 맨날 다이어트 한다 하잖아 우리 또 치킨을 먹었잖아. 그러니까 너 같이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는 하지만 좀 죄책감을 덜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제로클라 먹는 이유 뭐냐면요.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칼로리 양은 정해져 있죠. 그거를 음식을 딱 쏟아야지 음료산데 칼로리를 빼기 싫은 거란 말이죠. 저는 그냥 맥주 같았어요. 근데 맥주 좋아하시는 분은 타이를 알긴 하는데 막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꽤 웰메이드로 잘 만들어 왔고 나쁘지 않다. 단 거라고 해서 막 너무 오바 떠는 거 아니냐. 진짜 마셔봐요. 내가 롤 아이디 걸 정도야. 100%는 말못 해요. 하지만 80% 정도는 비슷해요 방역하신 분들 뭐 맥주를 음. 못 먹잖아요 토마토 알레르기가 걸리신 분들이 토마토를 먹고 싶은 것처럼 맥주가 먹고 싶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 분들 아, 어, 그치 그럴 때 무알콜을 마시면 맥주의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까지 끝! 예, yeah, 하이!